아이. <웃음> <Bye>. 나야. <웃음> 나지롱. 안녕. 아, 모르지. 잠깐 가는 동안에 라이 발라고 켰지롱. 뭐가 있을까? 매니저님 플레이리스트 보고 있어. 오. 오호호. 오. 여자 아이돌 노래 너무 많은데? 와, 이지 님들 옷고도 있고. 아, 그래. 이게 좋겠다. 예. 사랑도 이별도 오늘은 잠시 밀어보자. 불안한 소리 조금만 올려 줘. 아 <목소리>